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 뭐 소폭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고 어, 그중에 또 2차전지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게 2차전지 관련주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너무 이제 피로감이 심하죠. 좀 2차전지 쪽이 어, 연일 이제 상승하면서 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이 빛을 좀못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반도체 관련 어,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 대장주 8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3종목이 끌어올린 코스닥 앞으로 경기라든가 금리 공매도가 계속 이제 나, 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이 3종목이 지금. 전체 코스닥 상승률의 34%를 기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도 뭐 여지없이 또 에코프로가 지금 뭐 6.32% 정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LG 엔솔도 이제 0.17%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어, 영끌에서 투자하자 다시 늘어나는 B2, 신용융자가 20조를 육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투자액탁금도 50조 대를 지금 넘기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증시가 뭐 뜨겁게 달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어, 지금 이런 2차전지 쪽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어, 이 거품이 언젠가는 꺼지겠죠. 이 꺼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어, 질기겠지만또 어, 어, 급격히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될 업종이 2차전지 관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미전기차 보조금 40종에서 16종으로 급감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 R IRA 보조금 적용 대상이 어, 16종으로 급감하면서 현대기아가 어, 제외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오늘 어느정도 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듯이 보였는데 어, 좀줍춤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또 운수쪽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 상승률이 좀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 광물 재련 또이 중국 쪽에이 업체와 합작을 해서 이 투자할 때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 우려 단체 미국에서 지정한 해외 우려 단체 뭐 중국이겠죠 여기서 조달한 같이 이제 합작해서 어, 만든 이제 배터리 부품이라든가 핵심 광물은 보조금 대상에서 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또 어, 아직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어, 이 영향은 좀 받지 않았지만 어, 이게 어떠한 정책적으로 어떻게 또 2차전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잘 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장의 특징 상한가 종목 상당히 많은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세장이죠 어이 상한가 종목으로 봐서는 어 그리고 이화산업 어 보시면 시가총액 500억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어 그리고 얘는 이제 바이러스 진단 기술 관련해서 이트론과 같이 어 진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이화 이트론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헬스케어. 어 초록뱀 요 초록뱀을 빼고 더 메디팜이라는 상호를 변경한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600억대의 시총이죠. 비츠로시스 예도원을 상하가를 갖고 시가총액은 600억대입니다. 원전 또 전력 관련된 비츠로시스 연일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모베이스전자는 전기차 전장업체로의 전환 관련해서 상하가를 갖고 크리스탈 손재, 신소재는 국내 상장 중국기업입니다. 연일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그래핀 관련주가 신, 예,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지금 어느덧 1000억 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2000억대 수준대까지 지금 신총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오 연료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 이화전기 2차전지 사업 진출 관련해서 상한가 유일에너지 탄산 리튬 관련해서 상한가 TSI 전해질 2차전지 전해질 관련해서 상한가 SM 백셀 방사용 리튬 상한가 EV 첨단 수산화 관련해서 사 상한가. 전체가 다, 여기 크리스탈부터 다 거의가 다 2차전지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어, 이 2차전지에 숨어서 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던 이 반도체 관련 장비주, 대장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 오늘 7%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어, 지금 어, 반도체 관련주 중에 어, 어, 야금 야금 이제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은 2천억대. 그리고 어 CNG, CNGI 하이테크 얘는 배당률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3.4지만 어이 거래량은 뭐 거의 뭐 청정 구역입니다. 어 그리고 서진이 4%, 그리고 자비스 요런 종목이 이제 7% 상승을 했고 PBR은 이 자비스가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6.12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 총액을 보시면 이제 어 가장 낮은 600억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아엘텍은 보시면 이제 만 원선 가격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어 라운드 피겨 가격인 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동아엘텍 그리고 삼성이 가장 낮은 어 밸류를 받고 있죠 퍼은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어 0.46% 반등하면서 어 그나마 좀 희망을 좀 주고 있는 이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2차 전지로 어이 시장을 이끌고 가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면 어, 다시 한번 또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채는 26%로 삼성이 이제 여기서 가장 낮지만 시총은 가장 무거운 392조죠. 이게 아,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이 상승률은 좀 더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장비 관련주 사업 내용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어, 지금 6 8 0 0원대에 앞으로 9%만 더 상승해주면 여기를 이제 넘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좀 희망을 좀 걸어본 그런 위치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아스플로 이 반도체 관련 대장주고 지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이 공정 가스를 이 가스에 공급되는 고정 고청정 튜브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청정 튜브를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어 이들 종목은 이제 더 크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어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작년부터 이렇게 7월부터 계속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약간 더 오버슈팅이 좀 나왔죠 여기.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여기 조정을 좀 받을지 아니면 더 세게 상승할지는 이 반도체인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잘 살피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CNG 하이테크 어 얘는 뭐 거래량을 보시면 4천 주입니다 이게 하루 이 거래량이 뭐. 어 엄청나게 낮은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이렇게 할 때는 또이 밑꼬리를 확 달죠. 이렇게 하지만 지금 20일선까지 간신히 다시 이제 끌어서 올려놓은 상태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또이 거래량이 작은 종목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잘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서진 시스템, ESS 이런 또 수주를 또 했고, 또 납품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 서진이고, 소형 기지국, 장비, 안테나 기지국, 함체와 휴대폰 메탈 케이스, 임가공, 반도체 장비 사는 구동 장치를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점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한 번씩 이렇게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급격히 이제 또 조정하면서 이 추세 때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저점 부분이죠 이 추세 때의 저점 부분에서 이제 반등해서 한 중간 정도 지금 올라온 위치에 있습니다 sfa 얘도 뭐 야금 야금 거래량은 이제 20만 주 야금 야금 올라와서 어느새 이제 이 고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산업 얘는 마스크 제조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고, 거래량 보시면 이제 25만 주로, 어 뭐, 슬금슬금 지금 올라오면서, 어 신고가를 한번 썼었죠. 4월 17일 날.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폭, 어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약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비스, 국내 엑스레이 검사 장비, 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반도체, 핵심 장비인 IC 솔더링을 개발해서 삼성에 공급 중입니다 얘는 뭐올 초부터 계속 상승해서 고점선을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이 삼성은 아직 도달을 못했지만 터치 후에 약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하락했었던 자비스가 7%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은 80만주 오션브릿지 2차전지 전해질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지금 뭐, 반도체 화학재료, 또 FAB, 설비 장비 생산 기업이었지만, 지금 그 2차전지 분야로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2차전지용 전해질 공급장치를 어 지금 수주를 해서 납품 중입니다. 동아일텍 OLED 관련 주고, 이 삼성이 OLED 앞으로 지금, 어, OLED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OLED 수혜주가 동아엘렉이고 자회사인 선익시스템은 소형 증착기 시장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한번 얘도 이제 이 전에 있던 이 저항선 나이대를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어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이 어, 앞으로 조금 더 힘내서, 요, 전에 있던 고점 부근대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면, 요, 반도체주, 어, 전체적으로 다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될지, 또, 대장주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